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디어 먹방입니다. <웃음> 군대에서 라면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많이 섞어 먹는다고 하는데요. 맞아. 오늘 제가 섞어 먹을 거는 이 공화춘과 그 불닭볶음면입니다. 저는 간짬뽕과 파게티입니다 예. 너무 기대돼요. <웃음> 저희는 지금 이렇게 라면의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뜨거운 목을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공합춘이 컵라면이어서 이렇게 <웃음> 수고스럽게 안해도 컵라면 안에 지금 면두 개를 다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면이 너무 많아서 터질 것 같아요 지금 <웃음> 저는 이제 그냥 냄비에 끓여도 되긴 하는데 이제 군인분들이 그렇죠. 만들었다니까 좀더 리얼하게 담아보고자 직접 이렇게 뽀글이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깔깔 <웃음> 빨리 먹어 보도록 할게요 기대됩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지금 치즈까지 진짜 많이 뿌렸어요 네. 아까 클로즈업 방금 보셨다시피 음. 이제 저는 이렇게 불같이 표현이 됐는데 포치로 <웃음> 따로 이렇게 치즈를 맞아요. 좀 녹여줬고요 음. 저는 전자렌지를 이용해서 진짜 군대에서 먹는 것처럼 치즈도 녹여봤습니다. 어, 양이 진짜 많아요. 그리고 냄새가 너무, 음, 너무 좋아 <웃음> 이게 조금 불닭볶음면이 매워가지고좀 매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매운 걸잘 먹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.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<웃음> 음 어때요? 아 진짜 맛있다. 진짜? 응. 음. <웃음> <웃음> 응, 근데 짜장면 맛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요. 공합춘 아, 맛이 응. 조금 더 많이 나요. 깊숙히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찾아갔어, 맛있다. 노 빨리 먹어. 음, 되게 해물냄새인데 상콤해요. 토마기 도마기 냄가 그것 때문에 스파게티한 생것 예. 예. 같아. 맞아요. 음. 음. 오, 음, 맛있어? 음. 맛있어. 음. 진짜 맛있다. 완전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먹어볼래? 여 이게 뭘까? 약간 바닷가에서 새우구이를 먹고, <웃음> <웃음> 새우구이랑 조개구이를 먹고, 그불향이 나는 그. 판에? 응, 뭐 볼판에다가 양은냄비에 넣고 이렇게 막 끓인 느낌. <웃음> 맛있다. 이거 맛있다, 이거! 진짜 맛있어? 뭐가 되지? 그 엄청 그분식맛 있잖아. 응, 음. 음, 음. 그분식 꼬치맛이 음. 나. 살짝 나는데? 꼬치맛. <웃음> 음, 음, 음, 또 먹어봐. 맛있어. 맛있다. 응, 음, 진짜 맛있다. <웃음> 어떡해. 근데 위에 치즈를 뿌리는 걸.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신현수 같아. 음. 이두 조합이 진짜 엄청 군대에서 유명하대요. 근데 저희는 처음 먹어봤거든요. 맞아요. 음음 맛있지. 음 이거 조금 매운 짜장의 느낌? 응, 음, 진짜. 이거 맛있다. 우리가 아는 건 짜파구리밖에 없었는데. 되게 매력있다. 음. 근데 이렇게 소스에서 팔면 안 되나? 잘될것 같아. 어 진짜 괜찮은데? <웃음> 와우, 진짜 강추. 음. 치즈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. 그러니까. 음. 아 이렇게 맛있는 거를. 자기들 말고. <웃음> 좀 사회 나오면 알려주고, 어? 마, 내가 외점에서 마, 이렇게 섞어갖고 <웃음> 먹었다. 말을 하지, 왜? 여기도 군대에 가야 됐어. 응, 음, 맛있다. 음, 음 밑에 오케이. 먹으니까 불닭볶음면 맛이 더 많이 나네 나 진짜 맛있다 <웃음> 덜 섞였네 음. <웃음> 조금 덜 섞였었나봐 저는 개인적으로 불닭볶음면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음. 불닭볶음면 맛이 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짜장면보다 지원씨가 매운 걸잘 먹죠? 음. 맞아 진짜 맛있는데요 와우 와 치즈가 늘어나요 <웃음> 근데,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음. 군대에서는 그 접시나 양냄비 같은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신기해. 응, 접시를 그러니까. 만들어가지고 먹는 게그러니요이 만들 때도 되게 신기했어요. 맞아요. 치즈를 녹이고는 싶은데 뭐전자인지나뭐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면이 뜨거니까 우그 증기를 이용해서 응, 면을로녹 거야. 치즈를 넣어서 녹이는 거예요. 근데 다 녹여졌어. 응. 진짜 신기해. 이렇게 접시 만드는 것도 대단하고. 이렇게 똑똑해 아니 다들 1 0 0원이야 요리 연구 세상 잘하죠? <웃음> 근데 갔다오면 다1 0 0원 돼있어? 응 진짜 응, 맛있다 응. 응, 난 그냥 다들 냉동치킨 그런 거 사먹는 줄 알았는데 음. 응. 맞아 그런 거 필수에서 많이 팔긴 하잖아 응.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여기서 먹을 순 없으니까 음, 응. 응. 이거 집에서 먹기 진짜 좋은 거 같아 두 명이서 한나씩 응. 사가지고 이거 섞어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? 음. 음. 그그고 이걸 먹었을 그 편스에 있었을 군인들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하나만 먹기 엔 양이 적거든. 음. 맞아 밥을 맞아 맞아. 수도 없는 거니까. 맞아 맞아 밥을 못 막아 먹으니까 <웃음> 그래서 조개를 음. 먹는데 같은 걸두개먹긴또 싫거든. 맞아 질리지. 음. 근데 진짜 맛있다. 그 이거는 불닭볶음면에 단독으로 먹으면 매워하시는 분들 음. 많잖아요. 짜장 소스가 섞이니까 덜 매워. 음. 절메 오이가 더 맛있어 이거 진짜 음, 맛있다 아니면은 혼자, 드시긴, 혼자 드실 건데 2인분의 양이 조금 벅사다 하시면 면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놓고 소스는 또반절반절 해놓고 잘 이렇게 쪼매가지고 놔두면 되니까 그렇게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, 음. 맛있다 <웃음> 그게 좋네 불닭볶음면은 이건 후레이크가 없잖아요 이건 고기 후레이크가 음, 맞아, 맞아. 근데 공아춘이 있으니까 좋네. 맞아섞어 <웃음> 먹을 수 있어. 어. 음. 맞아 불닭볶음면인데 닭 맛은 안 나거든. 후레이크가 맞아, 없어서 맞아. 아무 말맞장고쳤어 <웃음> 맛있죠. 음. 음.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 짬뽕하고 짜장 섞어 먹는 건 뭔가. 뭔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짬뽕하고 스파게티는 완전 처음 봐. 이거 누가 발견한 거지? 진짜 맛있다. 음. 저희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. 이 제가 먹은 오늘 조합은 공화춘 그리고 불닭볶음면이었고요. 제가 먹은 조합은 스파게티의 간짬뽕 조합이었습니다. 진짜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. 진짜 맛있었어요. 삼색 두루 갖췄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다. 다음에 도 먹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더 다양한 음식으로 <웃음> 먹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탄수화물이든 <웃음> 단백질이든. <맞아>. 단백질이면 <웃음> 좋겠네요. <웃음> <웃음>